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여러분의 근성장을 책임지는 생생 근육통 입니다 네. <웃음> 저번주 저희가 심창훈 선수님과 함께 우리 가슴 운동을 진행하였는데요 가슴 방송 없겠죠? 가슴 어깨를 했죠 네. 그때 방송 도중 하체 운동을 해달라는 피드백을 엄청 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죠 네. 그 하체. 그날 그 하체, 운동, 아니 하체 운동 하면서 약간 그 클래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클래스를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어? 초대손님 오셨나요? 네 와주시죠 나죠 아, 박수 마이크 받으시고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보디빌딩 라이프는 극혐하는데 보디빌딩 자체를 좋아하는 트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네 <웃음> 저희 오늘 하체운동 하는거 저번주에 얘기 들으셨죠? 아예 저번주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땠나요? 아 내일은 일을 빼야겠다 네. 네. 일을 까지겠예 <웃음> 목요일날은 이제 일을 안하고 네. 네. 휴식하는 날 네. 휴식하고 아 네. 오늘 또 강한 의지를 갖고 오셨는데 또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셨다고 아 하려고 했는데 네 같이 하면 네. 너무 방송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약간 수정을 했죠 어 네. 그럼 좀말일하게 다 어, 마일드까지는 아니고, 마일드 일단 두 분이랑 아니고. 운동을 네. 할수 있는 정도의 음 운동을 맞춰서 그냥 평상시에 하는 수준의 네. 강도를 맞춰서 왔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오늘 하체 운동 루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궁금해하시는 스쿼트 바벨로 하는 백스쿼트 먼저 하고요 아 네, 백스쿼트 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하고 헥스쿼트하고두 네. 개를 같이 레그 프레스와 헥스쿼트를 묶어서 예. 그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아서 하고 나서 <웃음> 네. 레그 익스텐션 하고 레그 익스텐션 단일로 하고 예, 라인 레그컬 하고 라인 레그컬 하고 스티프 데드? 스티프 데드 예, 그 정도? 딱 이제 셋 중에 누가 먼저 쓰러질지 <웃음> 그걸 과연 어느 포인트에서 쓰러질지 뭐 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웃음> 네. <웃음> 한번 운동을 저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벨 백스쿼트 먼저 이제 하시는 거죠? 예 누가 먼저 하어 이렇게 1, 2, 3 이렇게 가죠 어, 나부터? 네. 저희 뭐또 이제 초대 손님 오셨으니까 뭐뭐이준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어, 예, 나이가 예. 어떻게 되시죠? 아 여러분들 이제 제 트포이 채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저에 대해선 관심이 없으시고 보디빌딩 팬분들이 많은데 저를 간략하게 제 자신을 소개하자면 저는 서른 세 살, 예, 삼십삼 세이고 어. <웃음> 저랑 동갑이시네요? 90, 네, 89년생? 그렇습니다, 89년생이고 현재 직업은 이제 그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어한 6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강남에서 그뭐 고등학생도 있지 않나요? 네, 고등부도 한명 있죠 오, 아, 네. 지금 네. 스쿼트를 하셨는데 웅업으로 아, 하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저희가 20kg 원판을 딱 꼈을 때 조금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몸업 세트도 설명을 해야 돼요 어 지금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빈봉으로 뭐데드리프트를 하든 쪽으로 오셔서 스쿼트를 하든 빈봉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원업이니까 음. 네. 가볍게 그냥 대충대충 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이런 바벨로 하는 프레이트 3대 운동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는 네. 빈봉으로 할때 그날 운동하실 자세를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어. 정확하게 몸의 관절들 풀릴 때까지 해주시면 네. 그 다음 본세트를 들어갈 때 동작이 좀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오. 이거는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를 대충 하시면 그 다음 운동들이 힘들어집니다 연습세트를 열심히 제대로 몸 네. 풀릴 때까지 그날 해볼까요? 운동할 자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네.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 이제 방송이 끊겼나요? 나오고 있나요? 네. 아, 네저그투포이님그 우리 그 김웅서씨께서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 예. 한번 읽어주시면 <웃음> 네. <웃음> 자, 티포, 예, 김우의 아들 김웅서 형님께서 티포이님, 김준호 선배님이 매스가 <웃음> 또 작, 작아서 사이즈 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오해를 풀, 풀어드리고자 말씀드리자면. 제가 매스가 작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어, 사이, 사이즈가 이제 212 네. 선수들에 비해서 좀 작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정정 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자이 <웃음> <제가> <웃음> 1년째 시달리고 있는데 1년째 공서현님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원판을 아 어, 예. 좀 아, 예, 예. 심창훈 선수님 ATG 스쿼트 할때 아무래도 스탠스를 좁게 잡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접혀서 그런지 무릎에 부담이 있는데 팁이 있을까요? 보시면 되죠. 네, 답이 있는데 질문 아니에요. 네 <웃음> 무릎을 너무 이게 그 스쿼트 발 좁게 하는 게 무슨 스쿼트를 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스쿼트 발 좁게 해야 되고 무조건 엉덩이 바닥 찍을 때까지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번졌거든요.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가동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시고 발을 좁게 하면은 발만 보시면 안 되고 이어지는 관절들이 있죠. 그 부분이 같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쪽게하는 스쿼트는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어허. 네, 저도 예전에 쪽게 많이 했었어요 대퇴사두에 느낌이 조금 더 세게 오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많이 나가서 네.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 쪽게 했을때 약간 외측에 느낌이 잘 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쪽게 하니까 아, 쪽게 하니까 <웃음> <웃음> 네. <웃음> 전체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적당한 넓이 쪽기한번 네. 할까요? 아, 저는 못해요 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되니까 트포이에 충실한 종이, 이분 되게 유명한 분 아닌가요? 아, 이분이 그 제가 제일 맘에 들어하지 않는 네. 장성혁 군이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이 <웃음> 저걸로 프로필 하셔가지고 아, 김준호 사이즈 근질 아쉽다, 아니죠 아니, <웃음> 무슨... 아니, 제가 그런 말을 <웃음> <저> 한 적은 <웃음> 없는데 또 이게 아니, 뭐 와전이 되는 네. 게뭐 거의 다른 <웃음> 말 수준인데요? <웃음> 제가 이런 식으로 모함을 튀어나오는데 아, 뭐가요? 아니 걸면 탁탁 튀어나온다고 아. 오, 우 저희 어, 네. 저희 벌써 200명을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야, 확실히 특급 게스트 이게 바벨 견착이 지금 잘못됐죠. 그냥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웃음> 견착이 잘못됐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상체가 고정이 잘 돼야 돼요. 상지 고정. 네. 어. 렉에서 이제 이게 또 하나 실수하는 게뭐코핀님은 지금 이게 가벼운 중량이니까는 뭐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실수를 많이들 하시는 게 데드리프트하고 뭐 이제 스쿼트, 벤치 프레스 이제 특히 이거를 궁금해 많이 궁금해들 하시니까 렉에서띄우기 전에 이미 자세 세팅이 끝나야 됩니다. 승부근을 뭐뭐 조여줘가지고 네, 상체 상체가 정확히 고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 네. 그 다음에 뒤로 나와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들고 나온 다음에 그걸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세요 <웃음> 네. 들고 나온 다음에 하시면은 좀 이제 자세가 불안하니까 부상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전에 상지 좀 조여주고 정확하게, 예. 광배근으로 무게를 잡는 겁니다. 투포인 님 운동하는 거 처음 보네. <웃음> 운동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저도 예. 이제 보고서는 나와 달라 부탁드린 거라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원래 나올 적이가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땜빵이죠땜빵 <웃음> <웃음> 전현등님 덕분에 제가 두 번이나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더 해주세요. 아 그거는 좀. <웃음> 아, 현득씨만 이제 안전바를 설치하시고 이제 스쿼트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만 살겠다는 <웃음> 아, 거예요.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이제 백으로 가나요? 네. 이제... <웃음> 야. 오디오가 면안 되니까. 네. 자 트포인님 반팔 PPL인가요? 뒷광고인가요? 하는데 이거는 뭐예앞 앞, 뭐 광고하려고 입고는 한건 아닌데 예 앞광고입니다 예. 도이 앞광고 <웃음> 예, 예. 아, 아, 여러분 그 몬스터즈 홈페이지에 의류가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의류가 예, 저의 이번 주부터 닭가슴살도 있고요 의류가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어 힘들다. 어, 이게 <웃음> 야를. 네. 어 살짝만 옆으로 나오세요아 예. 가동성이 네. 좋고 괜찮으면. 네. 뭐 크게 무릎에 그다음은 없어요. 오. 근데 저는 그런 상태인데도 무릎이 좀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방법을 바꿨었는데 오늘은 조금 좁게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저도 약간 지금 우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라이브 영상을 이거 지우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아 이게 저희가 편집돼서 다음 주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아 다음 주부터 네. 편집. 다음 주부터 편집본이 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현득 아유. 선수 왜 벌써 헐떡이시는 건가요? <웃음> 왜 나만 힘들어해 <웃음> 이렇게 항상? 아유. 참. 야. 100kg을. 배트를 하셨어 네. 예, 배트를 제가 안 갖고 가지고. 여기 쓰세요. 아, 저희 딸 있는 밖 있나. 아, 어, 죄송합니다. 현두 님 바지 멋있는데 어디 건가요? 이거 다크 스포츠 거고요. 이거 몬스터짐 스토어에 몬스터마트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바지는안 팔아요. 티셔츠 팔고 있어. 어, 이. 자, 비브람이 큰 문제로. 오, 비브람입다 자, 비브람과 역도화의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역도화가 네. 그 발목에 가동성이 좀안나온 분들은 네. 신으시면 스쿼트를 좀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다. 이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네. 하려고 그랬던 건데. 스쿼트 보면은 아, 스쿼트를 어떻게 잘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스쿼트를 할때 어디가 안 좋고 이러면 한 군데만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발바닥부터 해서 관절들 있죠. 안정성이나 가동성 얘기를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보셔야 됩니다. 농이님엉이이상상하하신요요근이어0원씩비즈다0 0 0원씩1 0 0 0 0 0지씩 100,000원씩. 100,000원씩. 100,000원씩. 100,000원씩. 1 0 0 0 0추원추 100,000원씩. 100,000원씩. 100,000원씩. 1 0 0 0 0 0원 가동성이 뭐 발목 가동성이 안 나온다고 발목만 풀고 그러지 마시고 이어지는 그 다른 가동성 부위 있죠. 그 부분들 가동성 운동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발목 가동성 잘안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역도 하시려면 깊이 더잘 만들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봐야 됩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스쿼트 자체의 질문은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많았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는 관장님 네. 그분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조 운동들이 있어요 기능이 떨어지거나 가동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보조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물어보고 좀 배웠었는데 그게 그 보면은 그 어디더라 어 갑자기 마비가 오네 사운드짐이라고 있어요 사운드짐 거기 그 장근석 관장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스쿼트를 잘 봐요 음... 네. 그런데 이제 짐이 좀 풍부하신 분이라 그 스쿼트를 어떻게 잘해야 되나요 질문은 저한테 하시는 것보다 그분한테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있어요 많습니다 뭐 감사하죠 그냥 네내 차례인가? 원판을 그럼 제가 한장더 끼워야죠 그... 20이요 아... 사운드짐에 장근석 관장님한테 스쿼트는 여쭤보시면 보조 운동들은 아마 그 레슨을 받으셔야지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가동성 운동들은 보면은 그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스쿼트 하는데 뭐가 느낌이 안 좋으시면 그 발목 그 배출구글곡 검사 하시고 네. 토마스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는 네이버에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토마스고요 마스 테스트 <웃음> 토마스 마, 그 춤추는 거 말고 헥스쿼트. 허팝 하안 흔들리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웃음> 네. 이게 꼼수죠. 저는 일단 일단 그거를 이렇게 몰아붙일 때까지 안 하는 거지 약은 아. 거. <웃음> 오 비, 비브람 <웃음> 신을 때 양말 아, 저 아, 비브람의 장점이 양말을 안 신는 거예요. 음... 네. <웃음> 양말 안 신고 그냥 신을 수 있으니까 네, 편합니다. 네. 이거 막 사람들이 무릎 양말 신고 신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웃음> 무릎 양말? <웃음> 네, 발가락 양말. 아, 저는 그러면 이거 안 신죠. 아, 맨발이 맨발로 신는다. 네. 야, 이게 그 비브람이 처음에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한 게 무슨 배업 트레이닝 해가지고. 발바닥에 근육, 발바닥 자체의 그 발의 근육들, 발의 관절들 잘 사용할 수 있는 신발이다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점점 그걸 적격해 만들어 버리면 밤이 떨어지지 않나요? 아... 저는 그래도 잠각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음... 야 이제 300명 거의 돌파하고 있어요. 선생님 네, 네. 네.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올 때 상체 예. 고정을 딱 해주셔야 되는데 예. 이게 약간 안 되거든요. 조금만 어, 하...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전현득 선수의 피지크 프로 칼리파이어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이건 야 저는 사실 이번에 마음 기었어요아 <웃음> 이번에 <웃음> 참가의 의의를 주는 걸로 <웃음> 네, 참가의 목적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스쿼트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 야... 야,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숨이 많이 차네요. 크... 한 분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스쿼트 발 위치 잡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웃음> 이것도 네. 한번 발의 넓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발의 넓이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발의 넓이는 보통은 골반 넓이죠? 골반보다 살짝 어, 넓은 정도. 골반 뒤꿈치가 예, 뒤꿈치가 골반보다 살짝 넓게 네.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꿈치 기준이 아니라 뒤꿈치 기준으로 네. 그게 보통이에요? 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뭐가 소문이. 오다고 말을 하면서 하니까 힘드네. 현대경 사발레오 후기 좀요. 제가 오늘 처음 신어봤거든요. 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쿼트용 신발 이것도 몬스터마트에 여러 개 팔고 있습니다 투명 3D 머신 야 근데 옆에서 보면 은더 대단한 게 흔들림이 없어 움직임이 커팅 시에 GTN 팔 이게 뭔가요? 팻 버너 아 희대 선수 영상을 보다가 그걸 복용하길래 어패 번호는 아, <웃음> 몇 개였죠? 여섯 개네요. 야 여섯 개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웃음> 쉽지가 바벨을 그냥 얹어놓고 손은 살짝만 그 상체에 고정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중량을 처음에 받는 부분이고 광배근이죠. 네. 손 살짝 놓고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네. 저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 삼대운동 자체를 그 보디빌딩 스타일의 고립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그냥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개인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두노샘이랑 똑같이 감아. 감을 때. 역시 <웃음> <이렇게> 김준호 키대 <키들>. 이게 <웃음> 한쪽 감고 이렇게 돌리고 이게 있어요. <웃음> 한한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 아해연님 감사합니다. 야 하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와 <웃음> 지옥인데요? 거의 지금? 네, <웃음> 와. 네 마룻바닥이에요 지금 뭐 숨이 안 돌아와요 그렇죠 네. <웃음> 스쿼트는 진짜로 사운드신 장근석 관장보다 피칭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회원님들 반복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필요한 기능성 운동들, 뭐 가동성 운동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전현덕님이 지금 그 말을 길게 하면서 자꾸 쉬죠. <웃음> 네. 뭐 본인의 꼼수죠. 그 현득씨하고 투포인 님도 지금 어. 운동 시작하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조 운동을 좀 했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 네, 보조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그 처음에 예전에 그 싸진 장근석 관장한테 물어보고 좀 얻어먹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이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긴 좀 힘들고. 네. 들으세요? 네. 며칠 아닌가? 네. 어허 저는 무릎 보호대도 갖고 있어요. 야. 이게 대구심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예. 아이고. 아 이게 그 트레이너를 올리려고 마장까지 저 왔는데. 이거 해도 흔들려. 김선수님 지금 입고 계신 바지 조던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 뭔가요? 응. 그 농구 바지예요. 아, <웃음> 농구 바지. 3X 라지. <웃음> 네. 그냥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바지를 움직이 못 하겠어. 앉으시는 현득 야. 아니, <웃음> 이게 <웃음> 진짜 힘들어요. <웃음> 진짜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야, 아, <이거> <웃음> 네. 아, 예, 뭐가 구독자 아 구독자님들이 아니라 예, 그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뭔가 예, 단두대 한 예, 단두. 손바닥하고 예, 어깨하고 흉목은 하고 상번딱 고정시켜놓고 완전히 그 아래에서 위로 받치듯이 물건 예. 올려놓듯이 고정이 딱 돼야 돼요. 어 그다음에 훑겨내서 뽑고 다시 정확하게 맞추고 호흡을 다시 잡자 여기서 호흡을 다시 잡고 야씨. 아, 야, 너무 편하게 올라오신. 그러니까 아니 엉덩이가 바닥을 스쳤어 지금 네 <웃음> <웃음> 아니 엉덩이가 네 개. 이야씨 다섯. 아, 아이고 아, 와. 저 정도면 거의 역도 선수. 오, 질문 지금 저한테 빨리 아무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잠깐. <웃음> <웃음> 아니 저 덜진 것 같은데. <웃음> 보조를 들어가야 돼요. 아. <웃음> 네, 수보이 형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슈퍼 비스트 무릎 보호대 좋아요. 일단 안전바 없이 스쿼트를 하기엔는 초입니다. 아 이거 안전해야 돼요. <웃음> 아니에요 대 네, 내장은 아니고요 십자리 끼웠어요. 제가 요즘엔 180이 거의 맥스라서 그런데 다이어트 중이시죠? 네,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죠 우와. 다이어트 해야지 이게 지금 4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여기 뭐 구조자는 없다고 무조건 메인거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예. 네, 선생님 네 상체 바짝 조 쪼고 키포이님 아. 신발은 역도합니다 이게 콜카인가? 네, 콜카 네. 요즘 핫템 콜카 원래 맨발로 하는데 상의는 이디어예요 이거 자꾸 이렇게 상이 이뻐요. 그 뒤를 보여드렸는데 안나오네? <웃음> 써발리오 멋있다. 이게 유일한 장점이 멋있는 것 같아. 제품은 몬스터즈임에서 구입을 하세요. 네, 꼭! 하나! <웃음> 둘! 네. 한 바퀴 밀어줘요. 단리나서, 셋! 어우! <웃음> 호흡! 셋. 이야! <웃음> 으아! 진짜 <웃음> 오늘 오늘 진짜인데요. <웃음> 아니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었네. 열님그 <웃음> 그래. 아니, 그 정도 원한 건 아니에요. 열로 <웃음> 해야지 유열 <리얼이> <웃음> <우리>. 아니 뭐게고 <웃음> 아니 앉다 <웃음> <아니, 웃음> 옷을 벗을 거야 뭐할 거야. <웃음> 야, 여러분. 아... 다시 아 지금 내장인가요? 물좀 마셔도 되나요? 네. 오 어, 내장이요? 예, 아이고. 아 바닥에 자석이 있으신가요? 바닥에서 계속 정지하시는제정지를 했었나?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그리고 그냥 무리하게 올려서 지금 현현득지 해야 되는구나. 네. 예, 반동으로 튕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신장 가서 쓰는 거잖아요 아그 처음에 됨. 이제 할줄 동작 자체가 좀 불안한 분들이 그걸 해버리시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급적이면 가속도 붙이지 마시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트포이가 먼저 간다의한표 정확하셨습니다 꼭 잡고 꼭끄기 가야지 어우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까봐 미리 영상 만들고 네. 예약 업로드 해놓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아, 아. 여기 정말. 그 운동 제다. 하기 전에 보조 운동들 하고 몇 가지 했잖아요. 예. 네.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오. 어, 골반이 안 흔들리고 네. 내려갈 때 허리가 똑바로 서요. 아, 그,죠. 네. 아, 이런게좀 중요합니다. Hello. Don't go nearly put your l e g a c 요 jobs. Okay, I'll take me an animal. I'll go to you in Bunny p o 제차례 o point him c 이거 네. 즐기는 건뭐 스쿼트에서 끝이니까 아, 야, 심 선수님 호흡 변화가 없으시다 아 이거 도전하는 거죠 <웃음> 힘 있으면은 벽한 손톱을 드리실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이분은 근데 자동차를 치면 맛세 같아요 아. 근데 살살 밟으면 백이에요아 여기 안전바 없이 가시는데 이거 혹시 보조가 스코트는 원래 안전바 안 벌려 하는 거 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티콘인데 100으로 달리려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조금만 옆으로. 아, 예. 하나. 하나. 아, 아유. 큰일 났다. 야 둘. 어, 니렉 가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셋. 160부터 가았을 겁니다. <웃음> 이분은 원래 이렇게 소리 안 내시는 분인데. <웃음> 이게 이제 역도화를 쓰면 좋은 점이 스쿼트를 똑같이 해도 예. 네. 이 바닥에서 음. 하는 거하고 마룻바닥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그 움직임이 180 걸면 리 부드럽게 안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마룻바닥이니까 지면 반발력이 세져가지고 어. 동작하는 게좀더 좋은 거거든요 그 역도하고 일반 운동화의 차이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데 보면 이 마룻바닥 깔아 놓은 데가 좀 있습니다 네. 오. 그런 데서 하시고 뭐 가동성 잘 나오고 문제 없으시면 그냥, 그냥 신발 신고 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어, 자 투포이님. 대 사실 아. 요새 잘안 되더라고요. 도와드려야 되죠. 예. 아니면 한장 빼고 하셔도 돼요. 안전하게 가죠. 한장 빼고 열 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야, 씨, 그게 더 싫어. 아니에요. 열 <웃음> 개? <10개? 웃음> 왜열 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웃음> 한장 빼고 열 개로 가겠습니다. 열 개를 할 때까지 안 내려도 돼요. 여기를 예, 확실하게 잡아서 여기 그렇죠. 몸도 좋아. 뒤에를 확 조아주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올릴 때도 호흡 조절이랑 다 같이 간 다음에 들고 나오셔야 돼요. 제 몸이 이게 말렸는지 이게 확실히. 흉추랑 예, 어깨 쪽도 가동성이 잘 나와야죠. 호흡, 아. 호흡 맞추시고 하나. 오우 깔끔하다. 둘. 이제 몸 풀리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넷. 네. 오우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식스 역도화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오기에 짐이 좀 많아서 안 가져왔습니다. 요즘에는 아식스 역도화잘안 신어요. 올라오는데 움직임이 불안정하게 깨지는 상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보조도 잘안 받거든요. 사실 저는. 어, 풀스커트를 하면 직근이 진짜 느낌이 어, 세게 어, 들어고 어, 카메라 보고 한번. 카메라가 어딨죠? 카메라 저 있죠 <웃음> 어 지금 <웃음> 어, 오늘 제가 <웃음> 하프를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하프도 저는 나쁜 스쿼트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확실히 풀스쿼트를 했을 때 아.. 이, 이, 이 직근까지 깊게 펌핑이 되는 하체가 펌핑이 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얼마큼 사랑하시나요? 이거는 예. 이름이라 얼마큼 제딸 이름이 이루미입니다 아.. 예 이건 뭐 얘기가 들어 있나? 전이, 예 네. 저는 대신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아.. 어, 이게 아버지 아니, 당연한 거, 거 아닌가? 맞아요. 뭐 죽지는 <웃음> 못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죽지? 웃음> 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눈썹 문신 했어요 눈썹 문신은 몇년 전에 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다시 했어요? 이렇게 오늘 순간 카메라를 의식을 저희 안하고 있어요 냥금 운동하는 거같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쪽으로 10초만 부탁할게요 예, 예. 아, 네. 어? 채팅창이 멈췄어 비브라함 좋아요 발바닥에 감을 쓰기가 좋습니다 이게 몇명들라인인지 어떻게 보죠? 320명 어이구 여기 또안 뜨네 심면도 관장님하고 항렬차있는 제가 따져보지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 보디빌딩하면 은 몸에 눈썹이나 머리 같은 털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빠질 사람은 빠지고 안 빠질 사람은 안 빠지는 거죠 저는 약간 탈모가 있습니다 생전 바벨한테 앉은 제 친구들 대머리 맞습니다 트포이에 충실한 종님께서 투포이를 얼마나 사랑하나요 투포이님 오늘 처음 봤어요 하체는 중량인가요? 중량도 중요하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죠. 무게 중심은요. 스쿼트 할 때는 그냥 미드풋이에요. 미드풋 발 중간 얘기하죠. 미드풋입니다. 그냥. 하체 운동 시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이거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되나요? 예. 오늘 런지 안 합니다. 입니다한 아! 세트만 더 하죠.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 제가 패트니다 어... 제가 원할이 백8십이었거든요아 원할이 <웃음> 예, 카메라 앞이라고. 이내 별표 어디 갔나? 그거 제 겁니다. 카메라 앞이라고 일계를 보는. 와세개를 혼자 하시고 하나를 약간의 보조를 받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웃음> 하, 진짜 맨스 피지크 선수가 하체 운동을 안 한다는 그런 저 피지크예요. 예 그런 생각은 어, 오늘 보니까 최봉 취목, 최봉석 선수 부분도. 진짜 예. 야 근데 이거 벨트가 누구게 누구까지? 트포이 형 스미스 머신 스쿼트 좋나요? 저는 스미스 머신은 써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스미스 어. 머신은 비하인드 애프레스 할때 조심 조심. 둘. 와 진짜 안정적이십니다. 세 멋있지 않아요 되게? 네. 예. 네. 저 종아리에서부터 강력함이. 삼. 예. 스쿼트를 지금 다섯. 몇 세트 했는지 세지도 못했습니다. 일곱. 고관절 스트레칭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 너무 야, 안정적으로 네. 하시... 이제 저제 차례죠. 하체 한 몸씩 보여줄 수 있나요? 와 진짜 한번 네. 바지 살짝 걷어가지고 종아리 물 네. 까면 안 되는데 한번 살짝만요. 와 지금 이게 그러니까 펌핑이 돼가지고. <목소리> 야, 화면으로 보니까 좀 야! <웃음> 와, 아니, 여기 실물이 더 장난 아닌데요? 아니, 이 어우...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됩니다. 아... <웃음> 아, 힘들어. 와, 진짜... 튜프인님도 한번... 아니, 저... 아, <웃음> 아 저... 아, <웃음> 아, 아, 넣어두겠습니다. 아... 야, 이거는 진짜... 심어들었다 아, 아, 완전히... 다리에, 진짜... 아, 진짜... 여기 와서 저는 운동 시작 전에만 몇 가지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하... 아... 아 스쿼트를 하기만 하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숨 참지 마세요. 어, 숨 어, 중량이 좀 무거우면 호흡을 이제 발살 바 호흡을 쓰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코님 어, 몸이 근데 사진으로 보게 되게 크시네요. 코이 님도 몸 좋아요. 네, 몸이 엄청 크세요, 이거야, 진짜. 그웬만한 바디 아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큰 엉덩이가 뒤에 서 있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등에 네. 하나. 쭉 스쿼트는 레그 프레스가 다리에 집중도가 더 높죠. 네. 마지막, 세트면은... 네, 마지막 세트. 한번더 할까요? 살살 제가 할게요. 쉬세요. 이거 들고. <웃음> 자, 천천히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과연 저는 스쿼트를 몇 개를 할까? 이거 <웃음> 기서 하, 어, 이거 진짜 어려워. 몇 개를 할까? 앞으로에 숫자를 말씀하시면 제가 강제로 시키겠습니다.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자. 숫자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숫자들. 20개 이하로 해 주세요. 다들 근데 10개를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네 몇 개예요? 6개, 8개, 아, 7개 너무 잘 알아, 저를 <웃음> 이게 보시던 분들이 보시니까 확실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와... 스쿼트 월요까저 이거 헬파티인데요, 지금? 어, 왜, 왜 그렇죠. 그냥 지금은 이제 문 푸는 거지 스쿼트는 뭐 준비운동이지 스쿼트가 준비운동 명언이었습니다 20개 누군가요, 20개 20개 하나요? 누구야? <웃음> 오늘 이상하게 스쿼트가 잘 됐는데? 와, 으아. 확실히... 어, 이 스트랩을 감으신 건가요? 저가 스트랩을 너무 좋아해요 손가락이 안 좋아서 가지 전연되게 업 템프와 함께 손에는저킥 스트랩 보조 <웃음> 없이, 상체 기울기 없이 정확하게 6개 정확하게 창원 선생님이 뒤에 있으니까 20개 무조건 저도 이거 14... 14이지? <웃음> 예 이십 개못 합니다. 등판에 있는 숫자 7대로 일곱 개 나란 분들 계시고요. 자세 개째 네개네다 앉아도 돼요. 다섯, 다섯. 뒤도 잡지 말고. 자 여섯 개어자 다섯 개 외치신 분들 아니 어 여섯 개입니다 야 여섯 개가 꽤 많으셨는데요 자 치, 여기까지 자 여섯 개였습니다 와 잠시만 네, 좀 호흡 좀 돌리시고 예 호흡 좀 돌리시고 예. 예. 여섯 개 제일 먼저 맞추신 분예 네. 티셔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제일 먼저 맞추셨던 분이 누굴까요? 어. 자, 가장 먼저 마치신 분, 저기 또 촬영팀에서 저희가 모스터팀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 아, 리미티드 에디션 네, 흰색 이제 프레스랑헬스쿼트 가시죠? <웃음> 아, 이게 아, 예. 죽음인데, 이제 이제부터가, 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 <웃음> 장부터 갈까요? 예 지금 이게 20킬로짜리구나? 아, 예. 이게 바로 근데 그 컴파운드로 묶으려면 은헥스쿼트는 일단 한 장을 꼽아 놓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아이 중량감이? 네 예. 레그프레스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선생님 가능하신지 레그프레스의 스탠스는 뭐 스쿼트 할 때랑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발 11자에서 요 발가락만 살짝 벌린 정도 있죠 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스쿼트 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하체 운동 할 때도 이제 V스쿼트나 이런 거쓸때힘 받아야 되는 지점이 엄지발가락 아래쪽하고 새끼발가락 아래쪽하고 이 뒤꿈치 쪽하고 해가지고 삼각형 그리죠 음. 이거는 보통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지점에 힘이 잘 받을 수 있는 각을 맞춥니다 보통 이 네, 상태에서 발가락이 너무 옆으로 벌리지 마시고 네. 대퇴골만 외전 살짝 주죠. 해서 여기 느낌 말고요. 이 발의 힘 그대로 유지해서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한 90도까지만 내리세요. 네. 한 90도까지만. 네, 예, 뻗어주고 하체 각이 90도. 셋. 어.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 또 매니아분들이 네. 되게 많으시네. 아홉 레그 프레스는 어느 제품을 선호하시냐요? 사이벡스요. 사이벡스. 정확하게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같이 하셨어요. 스쿼트 진행 시탑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대퇴근과 고관절 쪽에 텐션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나요? 예, 이런 질문도 자, 바로 이어서 예, 핵 헥스 쿼트 아, 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인기, 이게 진짜 죽음인데 이게 진짜. 아, 이게 저는 이제 프리코어 거를 저희 센터에서 쓰는데, 어, 프리코도 좋아요. 예. 그좀더 누워있죠. 이것보다는. 어우, 그, 어, 이거는 <웃음> 이거는 진짜 무거워. 풀에서 보이십니다. 정말 부드럽게 내려가시는군요. 아, 미리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 익스텐션까지. 작년에는 아, 제 차례가. 야, 이거! 이거 그 질문 들어온 거 있었는데 그 아까 그 질문 아 저희 잠시만요 그 핸드폰에 질문이 있는데 자, 제가 핸드폰을 잠깐 가 갖고겠습니다. 이야 아, 생각하다. 저희 그 여기 레그 프레스 박건희 님께서 저희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레그 프레스 시에 정강골근에 자극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발 위치나 힘을 싣는걸 바꿔야 하는 걸까요? 개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강골근이 어디죠? 무릎 앞, 아니 저기 정강의 앞쪽이죠. 정강이 앞쪽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예. 레그 프레스 시에 여기가 아프신 분들. 발 위치를 조금 올리세요. 발 위치를 네. 조금 더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게 발목이 너무 접히다 보니까는. 엉덩이가 빠지겠군데요. 뒤로 완전 밀어주면서 가야 돼요. 엉덩이. 그 부분에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올리신 다음에 손잡이 안 바깥으로 이렇게 다대 쪽도 바깥으로. 네. 네. 발목 그 가동성 운동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 문제가 아니면 폼롤러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전해가셔야 돼요. 둘. <웃음> 안상현님 레그 프레스 배우다가 네. 아파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넷. 네. 잘 지내시죠. 오. 다섯. 앞에 보고가세요 어디 옆에 보시면 아시고. 여섯. 다 앉을 수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일단 발목에 가동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세요. 먼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배추끌곡 테스트 해보시고 네, 거기 맞춰 가지고 발목 가동성 운동 검색만 해도 주름 나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스포님께서 너무 열심히 좀에 걱정 안 주세요. 선생님입니다. <웃음> 네. 됐고 전만 때린다고 하시는 분 역과 하실 거 이렇게 그레그트 하시는 거. 코치 선생님 가든 보여요. 어 지금 되게 편해요. 다리가. 발을 높이지 않고. 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협법이죠. 어떻게 보면 협법이라고 해야 되나? 스킬. 스킬이라고 하죠, 스킬 가지고 스킬. 야, 온전히 공도. 그냥 꼼두지, 꼼두. 근데 <웃음>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그 가동성이나 안정성 이런 거를 해결을 하시는 게더 좋은 동작 만들 수 있어요. 얘는 그냥 한 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이거 못 올려요? 스쿼트는 무조건 풀 스쿼트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바로.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어, 깊게 내려가시는데요? 여기 영상 보니까. <웃음> <웃음> <웃음> 몇개하셨습니친구개자친구여자1 0개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거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코이님더 빡세게 시켜주세요 넷, 이거보다 빡셀 수 없어요 지금 다섯 아이고 여덟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셋 심창훈 선수님은 김준호 선수님 부르실 때 형이라고 하나요? 선생님이라고 아니, 하나요? 선생님. <웃음> 형에 <형이. 웃음> 어. <웃음> 대 어. 선생님, 그 연세가 저랑 딱 20년, 20년, 2디 차이가 년 20년, 다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요0년아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 0 아홉 열야열 <웃음> <야, 웃음> 개도 이거 이만 피줄을 스시네 정말. <웃음> 아, 헥스코트는 올리지 않는 걸로. 심청우 <웃음> 선생님 스쿼트시 무릎 무릎 탄 발음은 어떤 거를 개선해야 하나요? 예 네? 무릎 탄 발음? 탄 발음? 아니 이게 계속 같은 종류의 질문이거든요. 반발 반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릎에서 소리 난다고. 야, 이거 진짜 못 쳐. 느낌이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무릎만 보시면 안 되고 네.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무릎 위에 고관절하고 무릎 아래 발목 있죠? 그 부분 가동성들 다 체크해 보시고 아 그걸 해결해야 돼요. 무릎만 볼게 아니라 네. 무릎 위랑 무릎 아래까지 다. 예. 네. 이게 몸을 다 쓰는 운동이잖아요. 스쿼트는. 네. 모니터링하면서 운동하시는 걸까요? <웃음> 다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부터 발목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네. 이게 어디 하나가 안 좋아요? 해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 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엔. 끝나고 헥스쿼트로 가면. 네, 바로 가야 돼요. 발걸 굉장히 습니다그네요 이게 진짜. 레그프레스 진행 시에 내치관근과 대퇴직근,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나요? 이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어, 이게 지금 그냥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맞고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그부분에 힘이 가나요? 보통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 네. 전체적인 느낌이랑 둘, 움직임의 셋. 자체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열개 여덟 아홉 열 아, 저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셋다 처음 운동입니다. 아, 저 잠을 잘못 자가지고 레그 프레스 할때내 측관 근에만 자극이 오는데 외측에 자극 가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어. 발에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 그거 맞춰가지고 무릎이랑 발가락 맞추세요. 골고루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뭔지 모기 전에 운동하고 오셨나요? 안 했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네, 다다 너무 깊게 트포이님 어. 지금 나오신 거 후회 중이신가요? 네. 오늘이 마지막 어.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네. <웃음> 이제 이게 삼각잘맞 네. 여기로 다 전달이 돼요, 그죠? 어우, 너무 아파. 네, 뭐 이쪽에만 린다가전체 없죠. 네, 전체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조금 더려면 얘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바깥으로. 네. 그리고 발을 좀 펴펴가지고 네.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가면 외측관근에 힘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건데 이 부분만 운동을 하거나 뭐 여기만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느 운동에서도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가장 평범한 걸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무게 올려야 됩니다. 네. 그만 그만! 안 돼요! 핵스쿼트에 밴드가 걸려있는 이유는 아마 고중량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좀 앉았을 때 약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설치하신 게 아닌가. 그 마지막 내려갔을 때 무릎 부담이 좀덜해요 아, 어. 무릎 부담에 좀 그리고 걸하기 위해서 좀 근육을 고무줄 같잖아요, 근육이 스프링. 예. 약간 그거랑 약간 싱크로 시켜가지고 음. 왔다 갔다 하면 더 좋더라고 근육이. 요새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 보면은 아이코비비 예. 헤비급 바디빌더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예. 쇼크라리나도 이렇게 하고. 네, 예. 헌터 래브라도 그렇게 예. 하고 있고요. 아예 예. 예. 저좀 가려주세요 지금 가려 <웃음> 생겨가지고 <웃음>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근데? 레그 프레스 할때 역도화 저, 저는 개인적으로 서, 원래 스쿼트 할때 역도화를 안 신고 맨발로 한 다음에 나머지 레그 프레스 할때 역도화를 신습니다 근데 이게 <웃음> 촬영인데 맨발로 하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웃음> 네, 네. 역도화를 <웃음> 신고 했습니다 코 풀겠습니다 <웃음> 자, 다시.. 아.. 생주옥생주 김창호 선생님. 아. 카메라 욕심 넣어두겠습니다. 오늘 투표님이 주인공이에요 아, 그래요? 아 몰랐습니다. 오늘 레그 익스텐션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팁을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좀 이따 이거 끝나고 레그 익스텐션으로 갑니다. 아 레그 익스텐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버티고 기다려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웃음> <웃음> 네. 맞아요. 저는 네. 맨날 더빙만 해서 카메라 등지고 네. 막 네. 이런 카메라에 대한 그런 걸잘 네. 모릅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네. 카딜로 벨트 실제로 착용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웃음> 야 이거 카딜로 진짜 몸과 하나가 되는 그렇죠? 느낌. 이게. 이게 하나가 되는 뭔가 느낌. 뭔가 착용했다는 느낌이 좀안 들어. 어. 카딜로는. 내 근육의 일부분 어, 네. 내 그냥 내가 복압 자체가 그냥 저절로 세진 느낌? 그렇죠 네. 아, 힘내시고요 카딜로 사고 싶은데 계속 품절입니다 몬스터 짐 야, 그래. 요즘에 품절 대란이더라고요 카딜로 네. 사이즈가 없대요 둘셋넷 익스테이션 한다니까 식겁했습니다 여섯, 아, 셋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는 뭐, 아홉, 예. 와, 몬, 몬스터 지 카디로벨트 재출시되냐고 어떤 분이 좀, 어, 카디로벨트, 저희 짐성듬성 들어오지 않나요? 네, 곧 입고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입고 뜨면 빨리 사셔야 돼요. 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물량이 없어. 요즘 림메스 림메스가 추세인데 일생에 한번 더티벌크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생에 한 번? 이거는 근데 자기 합리화예요 더티벌크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음. 그냥 살찌는 거지? 아니 그냥 살찌는 거죠, 그게. 하나 둘셋 이게 저희가 네 굉장히 여섯, 높은 수준의 운동 방송을 하려고 여섯 시작을 한게 아니라서 일곱 운동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드을 수도 있는데, 그냥 봐주세요. 아우, 열! 아하 둘! 아 지금... 이이이이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내가 지금 봤어요. 사 여러분들, 맞먹으세요. 김창훈 선수님은 선수로서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게... 사실 목표는 언제였어? 16년도인가? 네. 그때 달성을 했습니다 최전 뛰는 거였잖아요 그냥. 아, 최전을 네. 뛰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못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시고 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최전 선수입니다, 최전 선수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어요 셋 <웃음> 이제 하나 둘 해서 빵올라야지 하나. 네. 하나 둘 빵! 빵을 <웃음> 더세게 해야 돼요! <웃음> 어? <웃음> 저녁 11시에 뭐 하는 거야, 이게? <웃음> 몇개 하셨어요? 이제 9개인 것 같습니다. 와, 기억도 안 납니다. 한번 더! 그만! <웃음> 예전에는 잠을 좀줄여가지고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충분히 자려고 하는 쪽으로 패턴을 많이 바꿔서. 오다리면 풀스쿼트가 어렵나요? 오다리면 풀스쿼트 아니고 그냥 스쿼트도 어렵습니다. 6시간 정도 주무시면 충분한 것 같아요. 80kg는 다시 못갈것 같은데. 다리 좋은 선수. 요즘에는 진짜 몸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뭐라고 함부로 꼽기가 좀 힘들어요. 15개 했어요? 열다섯 개는 해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니 저는 그냥 잔잔발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세요 바로. <웃음> 트포이 숨진채 발견 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걱정. 운동하시면은 운동할 때 일정한 그 리듬감을 갖춰 가지고 운동하시는 게 운동이 좀 많이 되거든요. 가슴 운동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근육 자체가 원래 탄성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탄성을좀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수축 수축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몸, 몸 평가 좀나아다 와. 아니 시간니까왜 자꾸 꼰들 부리어요 민준 선생님 그 운동 방송 보면은 선생님이 카운트를 이렇게 맞춰서 해 주세요. 하나 둘 해가지고 이렇게 빵 해가지고 리듬을 제일 맞춰주시거든요? 이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많이 했었어요, 한테 씨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운동 리듬입니다. 하나 둘 빵! 하나 둘 빵! 하나 둘셋 예 하나 둘넷 하나 둘다섯 다샷! 일곱! 여덟! 아홉! 아 하나 남았잖아! 3개 남았다고! 자 하나 더, 하나, 둘, 셋. 오다리인 선수 중에 좀 성공한 선수 사례가 있을까요? 전현도 게아 전현도 선수도 계십니다. 저 오다리예요. 오다리의 유연성도 떨어져서 스쿼시만 안 되는 거였군요. 그말 뒤에 굉장한 큰 실망감이 느껴지는 A H 분이 힘내십시오. 오다리인 분들이 원플스나 아, 몸... 스쿼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발을 좀 모아서 좁게 하시면 돼요 음. 발가락 방향이랑 무릎 방향만 맞춰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풀스쿼트를 하기에는 힘들죠 음. 레그프레스나 뭐 이런 핵스쿼트 이런 거 쓰시면 그게 좀 가능해지거든요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약간 분리할 뿐이지 여러분 이거 보시고 어? 원판을 많이 안 꼽네 우리 시장은 봉이 두 개나 더 있는데 이거 진짜 무거워 사이벡스 네. 어. 이거 진짜 무거예요. 다르네요. 네. 저도 느낌이다 지금. 아니, 저희는 원래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제 그 황탈승 선수 그런 <웃음>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전용득 선수 헥스쿼트시 최고 수축 지점에서 발 앞꿈치를 띄우는 이유가 있나요? 하체 에 조금 더. 근데 이게 앞꿈치 띄우고 딱 다리 펴주면은 네. 이게 직근에 힘이 굉장히 잘 들어요. 네, 직근에. 네. 이 배와, 그러니까 골반 연결된 부분 네 맞습니다 거기 힘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요 이거 한번 해보시는데 만약에 숙련자가 아니시라면 은 저는 조심해주기를 네. 네. 권유 드립니다 아이구 아이고 아. 선생님 물을 한 잔만 줘요 네 물을 한잔요맞으세 어우 야, 이야... 다시만 아, 5세트 하나 둘셋넷 앞꿈치 아, 띄우는 거 김준호 선수 영상에서 본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제가 세엠하고 같이 하면서 이거를 좀 연말을 했어요.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어, 네. 언제 수업을저8월이어고 아직은 열심히는 안 하고 있고 대충 하고 있습니다. 차련된다 굉 빨리 오는 거같 <웃음> 아니 잠깐 쉬고 있는데 욕자분들이랑 <웃음> 네, <잠깐. 웃음> 얘기도 별로 못하는데 잠깐 쉬고 있으면 바로 해야 돼 <웃음> 어, 이게 중량감이 저희 저희 짐다운짐그 라이프 힙트니스랑 다른 다릅니다. 아우 이거 거의 제일 무거워. 아, 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아 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 힘들어. 이동익 <웃음> 선생님도 예전 영상에 아픈 치료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거. 와, 아, 아리다 그이. 김해하다 네. 아이스비비 프로 전망은요. 그분이 준비만 하면 딸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리저널 1등다고 아, 음. 하셨어요. 그랑프리도. 여덟. 어. 몸 진짜 좋으세요 일곱. 어. 여덟. 헥스쿼트 푹 앉는건 가동 범위가 잘 나와야 가능한가요? 전뭐 어. 고관절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발목도 중요하지만 네. 헥스쿼트는 그게 좀잘 나오게끔 만들어진 머신이죠 그렇죠 아스널 스트렝스를 안 써보셔서 그래요 현대님 근데 그게 또 쓰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저는 사이벡스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역시는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현대경이전선수만태어 혼나고 와이레이즈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케이블로도 하고, 뭐, 다 고무줄로도 하고,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몸 좋으신 분들이 해주신 얘기는 괜한 얘기가 없어요. 진짜 뭔가 있어 그게 다. 경청하고 있어가지고. <웃음> 건물주 레그프레스 하시네. 아, 그쵸. 이 왜곡된 소문 언제쯤 사라질까요? 마디빌딩 빌딩, 네. 오너 어, 저막 심장이 아픈데 지금 어. 어가지한 번만 더 하죠? 네 제가 하고 내 <웃음> 지금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웃음> <웃음>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키잖아 <웃음> 어, 네. 아니, 뭐, 근데 땀이 잘 나네요, 오늘.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도 아닌데. 갈라지는 건인너타이로 갈라뜨리는 게 아님 6개월 이상 해도 안 갈라지는 건 그냥 본인 노력이 없는 거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런지 할때 한쪽 고관절이 너무 아파서 거의 못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오, 해야 할까요? 저, 뭐냐 저, 너무... 너무 먼거아니면까저 사이가 사이. 선생님어요 오다리님, 커트대로 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잖나요 가동성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같은, 같은 답인데 풀스쿼트는 하지 마세요 운동을 그냥 바로 하실 거면 네. 야. 다리 근육 모양은 그 타고나는 게 크죠? 복근 운동 비신에도 하시나요? 네, 합니다. 조금씩 해요 이게 거의 지금 그뭐 하체 운동할 때 고관절이 아파요, 뭐 발목이 안 좋고 오다리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관절 가동성이랑 안정성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라서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보통 이제 제 회원님들한테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개선이 빨리 됩니다. 연현철님 안녕하세요. 저는 3분 아래요. 3분안 푸시플래그 그렇죠? 발 높이 위치에 따라서 오우. 좀 집중적으로 받는 부분이 좀 달라지죠 약간의 차이입니다 아. 10개 하세요 현득님 6개 했습니다 4개 스쿼트는 처음에 했어요 하나 둘야아저 아, 진짜 힘들 때라고 소린데 아 <웃음> 한숨 밖에 안 나오네 그게 빨리 해요 뭐 계속 쳐한 번에 가야지 하나 더. 으아! 마지막. 예. 올라가요. 야. 그 가슴운동 3분하는 가슴운동하고 어깨운동할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저희도 맞아 맞아. 3분할 때는 프레스데이. 미는 날이 참. 자 아, 2장만 빼고 마지막 패스 할게요 예. 3년 이상 니까는 시간이 좀 걸려서. 아. 원판을 드는데. 다리가 풀리네요. 원판이 좀 이게 밑에 밑에 밑 건가? 네, 사초로 돼. 요 형님, 저 운동도 한 번만. 좋습니다. 여기. 어, 이두가 굉장히 분리도나 소사 있는게 굉장히 훌륭하시고요. 원래 아, 하체 운동하고 상체 운동 힘주는 게 네. 상체 힘주는 게 국룰 아닙니까? 아. <웃음> 상하체도다 좋으신 것 같은데 전 팔만 좋아요. 아 피지크 이런 계속 밀어붙이실 생각이신지 클래식 피지크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체 운동 몇번 하면은 아유. 그냥. 아유 하체만큼은 생활체육으로. 이게 예. 아야 다이어트 하면 원판 빼는 게더 힘들지 않나요? 아유. 어느 다 부분 다 힘들어요. 그냥 운동도 힘들고. 아우 네. <웃음> 야, 그 여러분, 그 와. 발바닥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 주시는 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바닥에 네. 그뭐 가끔 이제 무릎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접지가 안돼 있고 뭐 약간 바깥으로 뜬다거나 안쪽으로 숙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바닥 전체 에힘 들어가게. 나는 그, 무너지는 분들은 약간 바깥쪽으로 잡아도 해도 돼요. 네. 아, 그, 평, 그 평, 바깥으로, 평발이신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바깥쪽 밀어서. 네. 몇 게임? 몇 게임. 아, 이게 벌써 또제차례 아, 이게 벌요또시잠시요 잠시만요. 잠시 잠시만요. 예. 시잠시 많이 잠시만요. 잠시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시요 야, 모자까지 다젖어어 지금 이거 젖으라고 그냥 가져왔어 한 번에 안 가고 중간에 잠깐 쉬는 건 힘들어 시는 겁니다 고정 출연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죠 제가 누가 또 그런 헛소리를 아 고정 출연하시면 안 되나요 네. 아유 저희 뭐또좀 정기적으로 에? 제가 잘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저를 까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그냥 손님이라 아유. 아니, 트포인는 굉장히 힘들어 셨이데 괜찮아요, 지금 조금만 더 내릴게요 <웃음> 네. 얼굴이 보라색이는 거 같은데요 몇개 하셨어요? 열개한거같아니다섯 개만 예 하나 <웃음> 둘셋넷 <웃음> 하나 더 <웃음> <웃음> 네. 와, 그 진짜 깊은 숨소리가 <웃음> 아니, 뭐... <웃음> 어, 종아리에 주가 날라 동굴 소리가... <웃음> 코인이 말을 잃으십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 지금. 이소트는 그 현동님께서 <웃음> 보여주신 카운트 맞춰서 야, 그 이거 또 지옥이야. <웃음> 야, 이게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이스텐션하고 같이 할 때는. 야, 이게 제일 힘들었어, 거야. 사실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냥 숫자 채우는 건 상관 없는데요. 이게 <웃음> 아... 예, 그 템포 맞춰서 하는 거. 네. 안 좋아. 단을 잡고, 쉽게. <웃음>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아니, 하나, 둘 빵, 자, 그러니까 바로 가야지 빵 쳐야 돼, 빵 오케이, 이 네. <웃음> 아, <웃음> <수정하려고. 아니, 넷. 웃음> 바로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 조금 빠르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두 개, 응. 넷, 응. 하나, 마지 응. 하나, 마지 응. 응. 그 여기 그 클로즈업 한번만 해주세요 모자. 아니 여기 저3번 고개 한번 숙여주세요 모자를 <웃음> 모자가 다 젖었어 지금. 아 운동이 힘드네. <웃음> 응. 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이거 지금. 지난주에 강도가 딱 적당했는데 오늘은 좀 빡세네요 네. 아, 예. 여러분 제가 좀 잠깐만 앉겠습니다 대부분이 <웃음> 그 지금 당장 가고 싶으면 모자를 흔들어 달라고 하는데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15개요? 아, <웃음> <몇> <웃음> <웃음> 세상에 어떤 운동이 이제 레그프레스랑 헥스포트를 같이 네. 묶어서 합니까? 어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이팅, 트포이. 감사합니다.요 네. 구독자님들 네. 때문에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되게, 네.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이렇게 시간이 너무 없다니까요. 되게 네. 하나, 둘, 셋, 넷. 올차려 받고 있으면 아. 손을 흔들어라. 얼차려인가? 이게 운동인가? 아, 근데 확실히 운동은 운동입니다. 이게 두 개를 묶어사한이두 개가 가있어서요. 아 좋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묶어서 잘안 하죠. 복합까지는 운동을 해주면 다동말로 뛰어서 많이 가는데. 복합, 복 아, 고민 세제. 닥쳐, 닥 예. 닥쳐, 10초만, 10초만. 안 돼요. 아, 지금 목소리로 부탁하면 19금 노란 딱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Good. 10개. 선생님, 보고 계시나요? 선생님, 보고 십니다 아, 네. 내려. 하나. 둘. 하. 아. 이게 진짜 힘들어 이게. 넷. 이 팔. 운동 리듬 다시 찍어봐요. 여섯. 일곱. 오 여덟. 잠깐만요. 두 개. 두 개. 와.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고나죠나 하나, 하나, 아, 나 하나, 하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아, 조금만... 하 네.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아. <웃음> 통이네 완전히 게그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뭐 이런 거는 깊이에 따라 가지고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좀 깊게 앉으면 뒤쪽을 아무래도 좀더 많이 쓰죠 운동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라 뭐가 무조건 맞고 틀리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틀린거는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냥 다치는 자세 있죠? 그거는 틀리죠. 그 심카데미는 제가 지은게 아닙니다. 일단. 피리스 스쿼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리스 스쿼트를 제가 평가할 수준이 안되죠? 피리스가 하면 맞습니다. 네, 피리스가 네. 하면 맞아요. 몸좋은 사람이 맞는거라고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곱 번 실력 입증 일곱 번 실력 입증? 마이크 윅 마이크 워크? 예 네. 마이크 워크 마이크 워크 <웃음> 아, 예. 어. 가시죠 익텐션 저쪽 보면 천천히 갈게요 예 아, 아유 그래도 이 늦은 시간까지 280분이나 보, 아, 봐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지금 몇, 몇 분씩 보이세요? 284명이요 아. 이게 오늘 이게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 카메라 인글를 이쪽에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저기 레깅스텐션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운동 강도입니다 보통 이제 저랑 같이 운동하는 실제로 운동할 때 하는 친구들은 좀더 세게 해요 런지는 그투포인님의 요청으로 오늘 뺐습니다 다이 아, 상황에서 런지를 했다면? 죽어요 아, 지금 뭐 이거 익스텐션 익스텐션도 지금 장담 못하는 익스텐션도 익스텐션만 합니다 예. 다입니다 자, 받으시이 자리에 <웃음> 앉아서 하면될 같은데요 야, 문승범님 5,900원 현득기형 아, 힘내요 주님, 오세요 네. 예 현득이 형 힘내요. 이렇게 딱 오셨습니다. 아그 승범이 네. 제 친한 동생이거든요. 아. 마트 셀스장 다니는 예예 예. 아우 고맙다 이 선생님 킥보다는 뭐 얘를 일단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이 돌아가는 축을 이 돌아가는 축에 무릎을 맞추라는 예. 얘기죠? 그리고 이 뒤에, 뒤에 오금 있죠? 네 뒤에 딱 대지 마시고 살짝 앞으로 나와서 오금을 살짝 앞으로 네.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을 주셔야 되고 예. 진짜 아무데서 들을 수 없는 팀입니다. 뒤꿈치 바닥 쪽으로 밀어서 네 잡고 등딱 고정시킨 다음에 네 도시 플렉션 말하시는 거죠? 예. 하, 둘, 야, 셋, 넷, 다섯, 여섯, 어후, 일곱, 여덟. 바지 위로 이게 뚫고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직관입 자, 이거 할때 이게 몸을 앞뒤로 숙였다 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아, 숙이면은 다리 위쪽까지 자극이 잘 들어와요. 유 선생님의 팁이죠 네. 이게. 숙였을 때이장요근까지 네. 해가지고 잘 들어갈 수 있게 골반 쪽을 사용을 해주는 거니까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아, 네.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손잡이를 다리 당기면서 다리 밀면서 손잡이를 더 세게 당겨요. 그러면은 더잘 들어와. 무게를 이제 같은 무게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그거... 조절해야죠? 지금 가볍게 어요아난무데 아. <웃음> 하나. 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내려요. 끝까지 내릴 때 끝까지. 더더더더더 더. 접기 더, 더, 더, 더, 더.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땡 띄운 거잖아요. 예. 접어주시고 향좌 앞으로 숙이면서 교반 이어지는 지금까지 힘을 줄수 있게 앞으로 수축 줬다가 펴줘야지. 땡. 그럼 여기까지 힘이 오죠. 넷. 오나요? 예. 다섯 여섯 이것도 이는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일곱, 두, 세, 여덟, 여덟, 둘, 둘, 셋. 아홉, 둘, 아. 셋, 열. <웃음> <야. 나겠다. 웃음> 이렇게 은기 아, 손잡이가 팔이 짧아서 세게 잡, 잡, 잡을 수가. 외산 머신들은 저도 이게 그 헤머스 트랙스나 이런 거 쓰면 라이프 거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뭐하세요 빨리 하시라니까거이 이거, 이거. 가거이이제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들면 무릎 상할 수 있어요 아, 넷, 아, 다섯, 아, 여섯, 네 다섯 여섯 일곱 야. 여덟 아, 아홉 예, 왜리열 개밖에 안 해요. 나도 그럼 열개 하지 뭐. <웃음> 아 이게 사십오밖에 안 됐구나. 보통 몇 세트 했었죠? 저희 사십오요, 오십. <웃음> 작년에? 네. 얻어야 돼요? 몇 세트를 와. 얻어도 뭐가안 나오는데. 오, 항아리 모양. 지금 이게 뻥핑이 돼가지고 분리도가 피가 몰려가지고 좀 떨어. 오 나오시는데. <웃음> 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 0 둘, 아0개 12개, 2개, 3개, 4개, 5개, 괜히 기획인가? <웃음> 기획들 괜히 한것 같은데. <웃음> 아니, 내일 나 일어날 수 있을까 아침에? 그렇죠? <웃음> 어, 이, 어우 이거는 제가 필를좀 조절했어. 수... 아 네. 아, 이거 아예 안 되네요. 꿈 잡아. 꿈 잡아. 아니, 얼마면 돼? 아니 <웃음> 아, 아까 처음에는 약간 그 그래도 그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7만인가요다다다 다, 다 돼갑니다. 예. 어. 칠만 유튜버 약간 세련됨 아 있었는데 아 지금 되게 구세지였어 지금. 넷. 넷. 어휘가. 눌러야지 눌러야지 5더5 접어야 돼요. 일 늘려 더 늘려 더 늘려 더 늘려 더 늘려. 여덟. 아홉. 네. 하나. 둘. 네. 하 스프로 그냥 갈까요? 아, 레그컬 해야죠 컬 굳이 하나만 해도 될것 같은데? 예. 힘들다 자, 레그컬 아, 이제 저몸좀이뻐진신것 같지 않나요? 네.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아니라고 했어요 룩샷 약간 심장으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 둘셋셋 <웃음> <웃음> <넷, 웃음>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아 <웃음> 여덟 아 뭐해 아이 왜 이래 현영재님 빨리 하세요 나도 힘들어 빨리 해 다섯 개 하나 둘아더 이상 안돼아 정말 더 이상 안돼 한몇회 타요? 이해합니다. 죄송한데요. <웃음> 이해합니다. 5 2 할게요. 52. 제가 할게, 웬만하면 은 저희 그냥 멘토세요. 아, 예. 딱 멘토 두 분이에요. 김준호 선생님, 신창호 형님. 아니 거기다 자꾸 나를 끼우지 말라니까. 내가 왜 훌먹지. <웃음> 근데 거역을 할 수밖에 없어. 더 하라고 하는데. 안 돼. 발이 안 올라가. 아 참. 야야 <웃음> 야. 요즘에는 제가 제잘른 맛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저한테는 최고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게 그러니까 아 저한테는 최고예요 그냥 진짜 또 얼마 전에 제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아홉백 예. 상품권 10만 원을 아... 축하한다고 언능 드셔야겠네요 다이어트 시 내일 아, 네. 네 추운밥 파스타 먹으랍니다 아, 지금 그 음식을 생각할때 평소 같았으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먹고싶지가 않네 <웃음> 왜요? <웃음> 게, 음식을 개원해고 싶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런 그래. 뭐뒷얘기를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뭐하라니까 또 미담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야, 음식을 개원해고 싶으면 쓰는 사람이라 <웃음> 어우 <어후. 웃음> 아, <웃음> 코인한 번에 12개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여기 이제 이걸 하면서 이 부분보다 예. 뇌측관근하고 외측관근 이렇게 이 붙는 지점이 있죠? 예. 여기까지 힘을 좀잘 주려면 얘를 조금 모아주면 돼요 어... 무릎을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돌려주면 예. 네. 다리 살짝만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에 힘이 잡힙니다 예. 접을 때 이게 안 벌어지게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죠 예. 이렇게 모아서 네. 이거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웃음> 작년에 미스터 프리아신 황지력 <웃음> 선생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셨거든요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다 접어야지 다 접어야지 다리 더 내려야 돼요 <웃음> 빨리 올려야 돼요 <웃음> 오늘은 관계 반복을 쓸게요 하나 둘 일찍! <flexibility> 하나 둘셋셋 하나 너무 안 움직여서 후음어 해리포터 심청원 선생님 아웃배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제아 네. 해리포터 아유 별말씀해 <웃음>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1년 만나고 나시면 말씀하세요 <웃음> 아니 특훈님 이거 51로 하셨어요? 예, 나도 51도 했어요. 좋습니다. 2 0 같은데. 다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 강도를 진짜 굉장히 세게 하려고 하고 왔는데 이게 시간도 저랑 안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잘못 했네요. 하나, 그러니까 아, 둘! 아까 내릴 때위 끝까지 내리란 말이죠. 그렇게. 저거 핀다. 저기 판 닫기 전에 보면 야지 예. 야, 하. 신전을 줘야지. 둘. 셋. 셋. 넷. <웃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두 개, 하나, 으악. 하나, 더, 둘, 이한 어, 번만 하 하나, 이 하나, 둘, 하 너무 길어지면 이제 하체하동이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저나 하나, 하나, 하는데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하 하나, 아 두통이 너무 심해 근데 저 지금. 아니, 저도 지금 아, 근데 장난이 아니라 두통이 너무 심해 왜? 모르겠어 아, 두통이 너무 심해 아 그래도 문승범님께서 네. 선수분들 상대로 어떻게 따라가는 저를 이제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시합 안 뛰시고 있잖아요 아직 네, 뛸 맞습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 제가 요새 네. 인터뷰를 하시면서 선수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예. 네. 3년은 운동 더 해야 될것 같아요 3년. 에이. 또 윤수민 선수랑 같이. 네. 아, 아, 진짜 많이 좋았어요. 1년 동안. 어. 윤수민 선수 그 햄버거집 하잖아요. 아, 그럼 갈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갈 겁니다. 아, 저도 한번 가겠습니다. 거기. 아, 그분은 몸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뻐요. 어, 정말 이뻐요. 아, 윤수민 선수 정말 이뻐, 몸이.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아, 아, 양쪽에 아, 양쪽에 아, 양쪽에. 아, 아 사진. 그래서 사진 유식하면안 돼. 여기, 여기 힘딱 주시고 <웃음> 어, 근데 제대로 거, 그냥 이렇게만 해도 걸려요 이렇게만 예, 이제 지금. 내릴 때 얘를 잘 잡아줘야지 끝까지 예. 것도돼 이거는 네. 셋. 셋. 셋. 넷. 셋. 넷. 다섯. 그냥 요 너무 버티지 쭉. 말고 그, 그, 그, 그, 그만. 그, 아 52로 하셨구나. 아, 옷이 로하셨구나그러니 힘들지. 마지막. 카메라 이렇게 이런 안 돼. 정신 나갈 것 같아. 네. 이게 질문해 드린 거에 대해서 답을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나중에 DM이라도 주시든가 하시면 제가 뭐 알아봐서라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성이 형이 기합은 짧고 굵게 얍 이래요 기합은 얍 어떤 분이 장성엽 선수가 기합은 짧고 굵게 얍이라고 했어요 아얍 야. 다 했죠? 네. 스티프대 할까요 네. 예. 스티프대대로 스티프 가죠. 네. 예. 단절한 발 그렇게 하죠. 어, 예. <웃음> <웃음> <요거 잠깐만. 웃음> 아, 예. 물 어디 있지? 저도 물좀마시네 예. 너무 안 마셔 가지고. 토크 좀 할까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몇 시죠? 아, 지금 11시 2 2분이네요 벌써. <웃음> 아니 요 아니요. 아. 하, 하. 어, 스티 플렉트 데드리프트 할 거예요. 바벨로 할까요? 할까요? 덤벨로 하죠. 그러죠. 네. 덤벨에서 할게요, 선배. 원래 식상하니까 아, 나 덤벨. 네, 덤벨에서 여기서 그냥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다리가 그냥 풀리는데? 어. 네. 초이 수요일에 한채 시작해서 목요일에 끝나. 근데 잖아 <웃음> 12시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뒤에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아야야야. <웃음> 아 야, 야, 야. <웃음> 어, 이게. 박치고 슈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 연예인 그 이상입니다. 맞아. 저도요. 근데 처음 만날 때 팬이었어요. 받 봐봐. 어? 뭐야?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오. 오! 야, 이게 몬스터짐은 네, 실시간으로 <웃음> 야, 어떻게 저게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팀입니다, 진짜, <웃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형? 네. <웃음> 저 방금 전에 네. 한거 아닌가요? 네. <웃음> <웃음> 이게 저는 보고 하고 싶은데 이쪽 보고 갈게요 아, 이쪽을 보고 요 그러면 앞이나 뒤로 말고 네, 네. 아, 네. 아, 아 카메라를 옆으로 좀 지고 옆으로 네. 지고 제가 물을 조금... 네, <웃음> 물도... 이게 데드리프트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네. 보통 무릎 위치 보거든요? 무마니안 네. 네. 데드리프트는 이게 발목 위에 있죠, 보통? 그렇죠. 컨벤 데드는 일반적인 그 컨벤 데드 스타일에서는 중심 뒤로 가는 뭐 리프팅 스타일이나 올림픽 스타일도 있는데 살짝 앞으로 봅니다. 어. 스티프 데드는 뒤로 따라가죠. 무릎을 거의 펴간다는 얘기니까. 무릎을 거의 펴간다. 중심이 뒤로 가는 데드리프트는 스티프 데드밖에 없어요. 어. 제가 이제 그... 아이고 레슨 한 방향에서는 네. 네, 나머지는 보통 중심을 맞추거나 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중심을 살짝 앞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중심 뒤로 가는걸 보시라고 이제 옆으로 서서 할 건데 중심을 뒤로 둔다? 그러면 그냥 뒷다리 쪽에 많이 갑니다 네. 두통이 심한 느낌, 다리가 절단되는 느낌 어, 그게 지금 그렇구나. 저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아 예, 자리는 지금 어우 저 무조건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원래 게이 <개의> 택시 <웃음> 아니, 저도 항상 끝나면 타고 가요 아. 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상체에 힘을 잡아서 등에 힘이 전달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상체 힘 팔짝 빼고 그냥 골반만 뒤로 밀어주시면 돼요. 골반을 뒤로 밀어준다. 네. 그리고 밑으로... 여러분 주의하실 때 이렇게 골반이 아래로 꺼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아... 골반이 약간 뒤 상방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동작이. 저희가 티셔츠가 한장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투포이님께서 퀴즈를 아우. 내서 이거 세트 하시면서 퀴즈를 생각해보세요. 퀴즈를 내가지고 시청자분께 한분 증정해드리는 걸로. 아, 예. 좌의 간격은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일반적인 스쿼트할 때 정도의 넓게 이게 준호 선생님이 굉장히 넓게 잡으세요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네. 몸이 다리 대체을 사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몸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을 네. 해준다는 네. 얘기죠 불안이 나와줘야 동작이 부드럽게 어. 잠시만요 공량은 <웃음> <동양은 웃음> 이대로 안 하죠 공량은 그이세요 일단은 요것까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포인의 바지 어디건가요 나이키 나이키 바지입니다 다리가 풀려버리죠 아. 아. 아, 덜 내리시면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역다를 신고 하잖아요 분리하지 그러면 차라리 와. 날 빨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본격 사과방송 투표회. 와 이게 스킹부 아예 안되다 아니 벗고 해요 벗고. 네, 나도 벗을래요. 네. 맨발로 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사과방송을. 맨발만 하 예의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토마님꼭 그렇죠. 비브람 안 사셔도 괜찮아요. 비브람 말고 무슨 반스나 이런 거 신고 하셔도 됩니다. 이게 약간 그래도 좀 그냥 운동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저도 힘든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뭐 도움이 되실만한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하세요? 또 업템포하시는 중에 업템포와 하나 업템포를 바꿔 심는 것 같더니 하신 심고 있네. 아, 그럼 60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상반실을 숙이니까. 오늘 먹었던 게 잠깐 스쳐지더라요혜아님은 제가 영상 보면 운동을 굉장히 스쿼트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너 앞에 보고 가세요. 둘이, 너무 깊게 내려가지 마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다이. 아홉 네, 발끝 밖으로 열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예, 골반 열어주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준호 선생님이 이렇게 하길래 저도 이렇게 합니다 뭐, 뭐하셔도 됩니다 감독이 쪽에 힘이 조금 더 많이 가겠더라 감이는 외측에 힘이 많이 주 예. 몇 킬로인가요? 하나 한쪽에 60파운드 사 그러면 이십 이십 몇 킬로 잘 아, 키우고 잘 모르겠어요 <웃음> 아, 맞아 아, 진짜 생생 근육통이다 어아 오늘 처음에 스쿼트를 너무 열심히 했어 형님 팔이 엄청 기신 건가 다리 길이가 제가 팔이 길어요 팔이 엄청 길어요 제가 아 특훈님 차리구나 어씨 금방 금방 <웃음> 돌아오네. 이거 하고 한 번만 더 하죠. 어, 힘님은 아, 네, 네. 아, 아, 아, 무릎이 뒤로 안 밀린 느낌인데 맞나요? 저는 좀 약간 고정해놓고 하는 편입니다. 엉덩이만 뒤로 가고 뒤로 좀 밀어보세요. 아, 이좀 아프더라고요. 뭔가 아우 스피드, 아그러니까그심청우님은 하체 운동에 거의 모르기 굉장히 잘하십니다, 정말. 이게 운동을 좀 하면 본인이 자신 있는 부위는 약간 쪼가 생겨요. 아. 근데 이게 운동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선수분들 특히 이제 영상에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저도 뭐 운동 그래도 <웃음> 분동보다 오래 했으니까. <웃음> 아니... 저보다, 저보다 이제 몸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운동을 많이 영상을 보고 접하시는데 그거를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고 따라하기가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분들의 운동 교 조각 박혀있는 걸 따라할 수는 없죠. 네. 그냥 이제 기본적인 운동 방법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스티프 하실 때 앞발 끝으로 밀어주시나요? 아니면 뒤꿈치로 밀어? 뒤꿈치에 중심을 둬야 돼요. 예, 네. 아, 뒤꿈치에. 아, 나 이거 근데 건배 잡으려도 내려갈 자가 아, 저 지금 다리가 떨리는데 그거를 이제 코어로 잡으려고... 아, 이게 으악. 다리가 힘드네. <웃음> 하나,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네, 둘, 감사합니다. 셋, 이야. 넷, 아. 다섯, 아. 여섯, 일곱. 아. 에달 아홉 머리 네. 너무 들지 말고 에이 네. 하나 아. 컨벤더드데트이도 하는 날에도 도율적일까요 예. 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체 운동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몸 정말 좋으신 분이 김성환 선배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하체 운동할 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체할 때 스티프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나요? 뭐가 먼저 하고 뭐가 나중에 하고 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는 없죠. 스티프할 때 중심 앞꿈치도 나, 뒷꿈치도요 저는 앞으로도 그거 가능한가요? 앞꿈치를 두면은 그건 등 운동 할 때. 저는 역도 좀 자주 신습니다. 요즘에는 좀안 신고 있고. 요즘에 안 신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신고 싶은 거예요. 자, 그 거의 방송 끝나가던데 투포이님 예. 미래의 와이프가 되실 분. 계시 아, 예, 들어와 있, 있나 모르겠네 들어가 잘해 아니죠 보고 있죠 아 그래도. 뭐랄까 진짜 지금 이렇게 하체 운동을 <웃음> 한번 하고 나니까 어, 결혼 생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아우 뭐 네. 응. 악발이로 악발이로 버텨서 빅토리아 킴 네.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겠습니다 사랑이 한마디 어, 한이야. 한이야. <웃음> 사랑해. 이런 말을 아우적으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 스쿼트 한번더 할까요? 스쿼트 못 보신 분들있는데한 세트만 더 할까요? 그러면? 할까요? 네, 두두두 다른 분들, 아, 무조 할까요? 스쿼트 다는 분들 저게. 두 세트만 하겠습니다. 두 세트만. 세트만 아우. 세트만 <웃음> <웃음> 누구야? 누가 못봤대 시간 괜찮으면 스쿼트한번 하고 마무리하죠. 예. 괜찮은 거예요, 시간 스쿼트 시간? 시간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게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하, 화이팅 화이팅. 아우, 대단하십니다 지금 진짜. 와 진짜 <웃음> 아, 서윤님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뭐 굉장하시죠 지금 저막스쿼트 영상 많이 보거든요 어 지금 이분 아니신가요? 저 네. 얼핏 봤는데 그 빅토리아 킵일텐데 아이디가 여기 녹화를 해서 대대손손 아, 네. 아 여기 네, 강아지 사진을 강아지 사진을 또 해놓은 네, 피양새입니다 아이고 아 근데 저 여기 뒷다리가 너무 당기는데 정상이에요? 네. 정상 아 스쿼트를 아, 못보신 분들 그, 이 준비했던 그 복합 테스트 진행했으면 제가 죽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음 주에 편집본이 올라가니까 그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쿼트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카메라 등지시면안 돼요? 아예 죄송 처음에 아, 예. 말씀드린 대로 네, 비축불극 테스트 하시고 그 토마스 테스트라고 이제 고관절 그. 테스트 하시고 나머지 이제 가동성 운동들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 어떤 식으로든 다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움직이는 것아 자체니까 스쿼트를 네. 잘 하고 싶으시면 네. 그리고 그걸 참고하실 영상들은 제 인스타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사운드짐 있죠. 여기 장근석 관장님 인스타 보시면 참고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토마스 테스트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아예 동남이시겠죠. 래도 그것도 하죠 왜? 한두 세트만 하자니까. 네, 두 세트만. 네. 이게 원래 네. 카메라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야, 지, 지, 진짜 진심으로 하어요제스티프 <웃음> 이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운동이라서. 해준다. <웃음> 아니, 이게 방송이 <웃음> 그 이게 그 그냥 지난주부터 자꾸 스쿼트 질문만 계속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게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여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예. 아 네. 진짜 몰래카메라 아니죠? <웃음> 무슨 몰카야 깜짝 놀랐네 어이. 난 역도가 신고 있어 지금 어. 지난주보다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트포인이 가시는 길에 스포츠 음료라도 아 여기서 또 이게 아, 5천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사님이 주셨는데 스포츠 어. 음료를 주셨는데 제가 못 마시겠습니다 지금 물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 스쿼트는 뭐 그냥 할수 있는 거니까 아, 예. 큰 부담이 없죠 빈바로 뭐 하는 거는 어. 빈바가만 말고 한1 0 0 k 로 정도만? 아, 아. 네. 주세요 몬스터 짐이 언제부터 몰래카메라 채널이 됐지 아, <웃음> 아니, <웃음> 아 진짜 이거 진짜로 스쿼트 렉으로 가네요 진짜로 아니, 예. 실 거면 예. 해니다아 아니 아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어셔한번 아, 아. 보셔야지 그렇죠 자이 자, 지금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못 보셨다고 하지 마시고요 카메라. 자, 카메라를 제가 이게 별거 없어요 너는 스쿼트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냥 몰려 이랬는데 아이고 다리 아시죠? 야, 이, 이, 이 운동을 하시고 또 스쿼트를 하시는 <웃음> 왜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세요? <웃음> 아, 퀴즈 말씀하셨지? 아, 퀴즈 아, 아. 퀴즈. 아. 자, 퀴즈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답변을 주시는 분한테 들 저기 그 티셔츠 현석 여기도 해요 그냥 네 카메라 옮겨야 되잖아 자, 아. 다음 중스프이 먼저 자, 치, 퀴즈를, 아 그럼 퀴즈 먼저, 먼저 하고, 아, 괜찮아요, 좀 마셨다 다음 중 클래식 피지크 포즈가 아닌 것은 자, 1번 프론 더블 바이셉스 2번 사이드 체스트 <웃음> 3번 백 더블 바이셉스 4번 백 레스프레드. 오, 자. 네. 아, 이거좀 어려워요. 주,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찾기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답자 나왔습니다. 내꿈은 흑드라군 4번 나왔습니다. 어, 분이에요, 그 아, 그래요? 그 그러면은 내꿈은 흑드라군 다음에 영성 이윤성 님. 이윤성 님께서 4번 백 레스프레드 맞췄습니다. 이윤성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이윤석 님 저희가 4번 백 레스프레드 4번 4번 포즈가 백 레스프레드가 아니라 앱더미너에사이입니다 너무 예. 오래 걸려요 <웃음> 아이 끝나고 했는데 CR도 안 높입니다 자세히 잘 보시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그 투포인 님하고 현득씨가 유튜브 알림이 약간 있었어요 엉덩이 말리면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4개 정도 남겨주세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 아까 누가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숨이 상관이라고 처명과 <웃음> 끝이 똑같은 네. 그, 아 이게 60이 60같은 느낌이 아니네요 지금 다시. 아, 어렸을 때그 고등학교 때 숨이 상관 아.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면 안 돼요 그 과자 중에 물반 네. 말리면 똑같이. 안 되죠 아, 그럼요 아우, 으악. 계속 말씀드리는 게그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 요추, 흉추, 견갑하고 어깨 그래고 안정성, 가동성, 안정성, 가동성 이렇게 올라가죠 둘. 그게 다 확보가 돼야 전신을 쓸수 있는 스쿼트는 셋. 동작이 부드럽게 잘 나오고 어, 뭐 발목이 안 좋다고 발목만 보지 마시고 다섯.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다 함께 여섯.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곱. 그 부분이 이제 한쪽 이안 좋아서 기능이 저하가 되면 보조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약간 도움이 될수 있는데 결국에는 가동성 회복을 해야 돼요. 어, 어, 어, 키가, 키가. 야, 스쿼트 다음에 레그 프레스인가요? 말씀하시는데. 아 <웃음> 이건 강태. 이건 강태. 다시 도는 건가요? <웃음> 예. 그럼 또 벌판식 걸죠, 그래? 네. 한세트만하고한세트만 넣고. 네. 제, 여기 있는 거 끼울게요. 아, 맞다. 아, 네. 스포이니, 아, 오, 저, 저 바로 네. 마시겠습니다. 저 마, 지금 마셔도 되 괜찮나요? <웃음> 저 하나 고르시죠. 아, 저개토레이 가겠습니다. 네. 김창우 님은 지금 뭐파워에드 드시나요? 어, 저는 포카리 모르겠어, 지레 렉에서 뛰우기 전에 방갑부터 다 좋아해 주시고 안정성이 잡혀야 되니까. 아, 이현웅요. 포퍼챗 사주셔서 감사하고, 몬스터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해 주실지 모르는데 호흡 을 강하게 잡고. 네, 호흡 잡고. <웃음> 하나. 둘. 둘. 셋. 아 넷. 진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스쿼트죠. 네. 그래서 발이 움직이면서 아이고.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아. 아 이거를 키로를 제가 하나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보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까 전에 60만 들어도 다리가 아. 해드지 않? 제가 보조를 못 해가지고 그럼 뭐 그냥 혼자 해야지. <웃음> 보조 <자신이> 는데발 <웃음> 네. 중심은 미드풋입니다. 할발 네. <웃음> <웃음> 어. 중심은 미드풋시에요 그냥 내 네, 편안대로 잡으세요. 손 너무 좁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오, 둘, 셋, 차, 오, 강력하게 세번 하고, 삼세번 이제 마지막 세트인가요? 예, 아.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고 아, 뭐 마무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쿼트랑 레그 엑텐션 같이 가죠. 아 이거 어. 진짜 아 이거 검사 한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중 <웃음> 아, 그 <웃음> 테스트. <웃음> 요새 그 테스트가 있는데. <웃음> 저희는 오늘 그 스쿼트 하고 레그 프레스 하고 헥스쿼트 같이 하고 레그 엑텐션 하고 덤벨러 스티프셋 하고 지금 다시 스쿼트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있죠. 힙스러스트는 오늘 안 합니다. 이게 마지막 운동이에요. 하나. 런지는 오늘... 저도 안 좋아하고 투포인트도 안 좋아해서 오늘 뺐어요. 셋. 너무 힘든 운동이죠 지 네. 세 명이서 같이 하면 한 시간 반 정도는 그냥 걸려요. 레그 프레스랑 헬스 쿼트는 그냥 같이 옆에 붙어 있어서 묶어 있습니다 여섯. 종아리는 중량인가요? 일곱. 반복인가요? 고중량 고반복이죠. 여기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웃음> 여덟. 어, 벌써 여덟 개 있습니다. 여 잘하네. 아홉. 투포이님 콜카 역도화가 확실히 로만레오보다 발볼이 넓나요? 어, 저는 이게 역도화를 선물 받아가지고 어!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 평소에 스쿼트 할 때는 맨발로 하는데 예의상 지금 신발을 신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 네, 좋은지는 맞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함. 예. 저희 마무리 하죠. 저희가 다음 주에 투포이님과 함께 운동 말고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숨좀자그 컨텐츠가 뭐냐면은 그냥 온라인 뭐 피지크 뭐몸 대회 몸 대회 네, 바디 체크 대회 바디 체크 대회 네. 여러분께 저희가 공지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 혹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그쵸. 상품을 드리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뭐 조명 선택은 좋지만 은 확실히 눌렸다 줄였다 눌렸다 줄였다 하도 안되고 한쪽 그 본인이 자신 있는 부위만 강조하는 포즈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 샷을 볼수 있는 네. 네. 그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따로 공지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여기서 네. 어, 마무리 거기서 해볼까요? 예 이게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아네아야 굉장하네요 오늘. 네, 미치는 도망... 어 투포인트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웃음> 이게 하다 보니까 운동 얘기를 어떻게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의 견해입니다. 어, 제가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요를 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초점 자체가 그냥 이제 운동 헬스장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뭐 레슨 받으시는 회원님들도 여기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아는 정보 조금 나눠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해주신 특포이주지모님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일단은 저도 요새 최근에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이제 선수님들 하는 거 조금 반는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쿼트 이후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난 스쿼트를 제일 처음 예, 했잖아요 스쿼트 이후에 <웃음> <웃음> 어떻게 따라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스쿼트 하기 전에 제가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밀 상황인데 여러 가지 팁들을 들었는데요 확실히 내려갈 때 찝힘 없이 내려가서 스쿼트를 앞으로 좀 이렇게 미리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은 거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꼭 하세요 토마스 테스트하고 배치꿀곡 테스트하고 꼭 하세요 배치꿀곡 테스트 예. 배치꿀곡이 이거예요 그냥 예. 네.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보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한번 찍고 네. 찍을게요. 다음 네. 다음 또 하나 어떤 포즈? 재밌는 거. 네. 아,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오 어, 지금 뭐 손가락 욕하는 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설마. 열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는 애. 네. 네. 늦게까지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오늘 감사